백만 미만 KGS. 도 네, 네. 네, 네. 6 6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니다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습니다 네, 저희 내리의 m c 오른 있는데, 다에서서서 이거 더블이 상관없는 이제 위에서 도착 있지 했 위에서 보착는요 맞죠 왕복왕복